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목에 힘을 빼고 노래해라 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대 접촉이 잘 되고 발성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사람 중에서 그중 몇몇은 목에 힘을 빼고 노래하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목에 힘을 빼라 라는 말이 가져다 줄수 있는 피해들과 목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목에 힘을 빼고 노래해라 라는 말을 해석해 볼까요? 목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앞쪽? 목덜미? 혹은 턱 아래 그러면 힘을 빼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축 늘어지듯이 이렇게 힘을 빼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계속 관찰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오겠죠. 심지어 이 말이 맞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상태라면 아이 느낌이 목에 힘을 빼는 느낌이구나 아 저번에 그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 느낌이 목에 힘을 빼는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허둥대기만 할 뿐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에 힘을 빼고 노래하라는 말을 모든 힘을 풀고 즉 성대조차 접촉시키지 않고 노래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많이 섞어서 성대를 벌려가며 소리를 내려하고 턱은 닫힌 상태에서 발음도 웅얼웅얼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 2옥타브 미 여자의 경우 2옥탑을라 정도까지 성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 이상 음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벌어진 성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톤이 강하게 바뀌게 됩니다. 부족한 진동수를 채우기 위해 후두를 올려주는 외부근이 보상으로 개입하면서 성대 접촉이 갑자기 강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목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성대를 더 벌리려고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점점 성대를 접촉시켜주는 감각은 잊어버리게 되고 음역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성대를 접촉시키고 소리를 낼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주 약간의 보합에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번째 경우는 그렇게 강해진 접촉을 스타일로 잘 만들어 노래에 적용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대는 점점 과접촉이 되고 심한 경우 성대 부종이 만성으로 생기게 됩니다 목에 힘을 빼려다 성대 저접촉 혹은 성대 과접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둘중 어찌되던 간에 결국 성대가 접촉되지 않아서 후두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건데 후두 위치가 높은 것 자체를 나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후두 위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이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약한 경우입니다. 순수하게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약한 경우 성대를 강하게 닫아주기 위해 후두를 올려주는 근육은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써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성대 접촉이 잘 되고 밸런스가 좋아서 아무리 가볍게 내려고 해도 가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대가 가벼운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절대 이 기분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목을 열어 줄 때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거북목을 가지고 있죠 노래를 부를 때 머리를 앞으로 찌르면서 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을 열어 주기 위해 척추를 올바르게 정렬 시켜 주었을 때 뒤통수 밑근육 이라고 부르는 목덜미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목을 열어 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번째 후두 위치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후두 위치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의 경우 낮은 후두 위치를 유지하려고 할때 그리고 그 반대로 평소 낮은 후두 위치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의 경우 높은 후두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근육들이 사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턱관절과 턱 아래 그리고 목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다만 성대 좁 촉이잘 되지 않아 보상으로 힘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평소 올바르지 않은 발음 습관으로 인해 올바르지 않은 힘이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네 번째는 고음에서 벨팅으로 지르듯이 힘있게 소리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고음에서도 힘있는 소리, 즉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성도를 좁혀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대 위로 소리가 지나가는 길목을 좁혀주어야 고음에서도 성대 접촉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후두관을 좁혀주거나 후두를 높여주거나 인두관을 좁혀주거나 혹은 셋중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해야 합니다. 이때 목덜미에 있는 인두 수축근에 힘이 들어가거나 턱을 크게 벌리고 유지하기 위해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목에 힘을 빼고 노래해라 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0명 중 한두 명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발성이 좋은 사람들도 다양한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에 힘을 줘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힘을 주는 사람은 없겠죠. 올바르게 힘을 줘야 하는 부분과 힘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을 나눠서 정확히 알려주고 교정해 줄수 있는 있는 좋은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해야겠죠. 독학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영상 두 개를 보고 따라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 아래에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